반갑습니다. 소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제가 3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올렸던 영상 중에, 어, 우리 집 빨리 파는 법. 그러니까 아파트 빨리 뭐 이렇게 좀 파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놨던 영상이 있는데요. 어, 그때는 우리 집을 제가 2005년도쯤에, 2006년도 초인가요? 그 점에 이제 우리 집 팔았던 실제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긴 세월 동안 제가 지금 부동산 중계를 하면서 집을 실제로 뭐 그다지 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재개발 위주의 이제 중계를 많이 해왔었죠. 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대연 롯데 캐슬 레전드와 대연 3부역 요 사이에 소롱부동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대연 롯데 캐슬 레전드의 다양한 평수의 집들을, 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러 오신 매수 고객님들을 모시고, 이제 집을 안내를 간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집을 내놓을 때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던 그런 내용들처럼 정리도 좀 하고, 뭐좀 향기도 좀 향긋하게, 그리고 집은 좀 따뜻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집을 당연히 보여드리는 기본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모시가 가죠. 시간 약속을 하고. 근데 가보면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집주인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좀 사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집이 이제 이사를 다 나가고 최근에는 세입자가 있으면 이제 실거주가 들어오시고 싶어 해도 못 들어오니까 집을 매도를 목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아예 집을 비워놓고 파시는 경우가 훨씬 좀더 많이 있었습니다. 공실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집은 가보면 세입자가 이제 짐을 다 빼가 이사를 갔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집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쓰레기 뭐 이런 거는 없지만 냉장고를 뺀 뒷자리에 벽지에 뭐 이렇게 시커멓게 얼룩이 져 있다든지, 얼른 보면 이게 곰팡인지, 뭐 벽지 뒤에 그냥 얼룩이 묻은 건지 표시가 안갈 정도로 그런 얼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창문은 조금 이렇게 때가 많이 타서 비가 온 자국, 얼룩 그런 게 그대로 다 방치가 되어 있고, 어, 바닥에는 적어도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나? 맨발로 들어가도 되나? 그러기에는 뭐 양말을 다 베를 것 같고, 실내와 한클레도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런 그냥 공실들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산에 안 계시고 제생각에 아마 타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가 이제 그냥 세입자 나가니까 집만 비우고 내놨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공실에 집이 있는가 하면 더러 어떤 공실은 깨끗하게 아예 집주인이 입주 청소를 다 해두셨어요 창문 털까지 깨하게 주방에 뭐 싱크대 뭐 렌지 후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하시고 실내화를 한네 클레 정도를 준비를 딱 해뒀습니다. 네 어, 클레가 기본인 경우는 공동중개를 할 경우에 매수 쪽 부동산 매도 쪽 부동산 소장님 그 다음에 집을 보러 오면 부부가 같이 보러 오셔가지고 결정을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보러 오셨다라고 가정하면 최소 네 클레 아니면 한 다섯 클레 정도에 예쁜 실내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집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바로 이사를 들어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똑같이 입주 청소가 되어 있는 공실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집은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어떤 공실은 입주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 뉘앙스를 이제 주는 거는 바깥에 보이는 그 실의 어떤 외벽 창문 있잖아요. 그게 막 얼룩이 진 거를 그냥 안에서 이렇게 대충 닦아가지고 허렇게 오히려 얼룩을 더 이렇게 자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창문들이 있는 집은 외부 청소를 해놔도 그 효력이라 해야 됩니까 효능이 반감되어 있는 그런 공실도 있습니다 공실만 놓고 보면 그세개 정도의 이제 부류가 있거든요 욕실 거울, 그 다음에 외벽의 어떤 유리창 이거는 깨끗하게 할수 있는 한 돈을 들여서라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충망에 뭐 어떤 시큼은 그런 어떤 먼지, 먼지를 해야 되나요? 먼지 얼룩. 그런 거 방충망까지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는 게 기본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 세입자가 계신 경우에는 그 세입자분이 집을 관리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주부 구단이냐, 살림이 완전 잼병인 그런 이제 뭐부분이 이런 거에 따라서 주인이 관여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보여 주는 집의 경우에는 사례를 이제 들어 드리면 둘다 저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둘다 저층인데 어떤 집은 가 보면 그 집은 앞쪽이라서 햇살도 환하게 들어요. 똑같이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앞동에 가리는 게 없어서 햇살이 거실 중간까지 드는 방향이 동남향인 것 같으면 오전, 남서향인 것 같으면 오후. 일단은 기본적으로 햇살이 들때 집을 보러 오세요 하고 약속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어떤 그 일조건 시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은 동남향인데 오전에 이제 집을 보러 갔습니다. 햇살이 거실 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니까 불이 거실, 욕실, 방, 불이 환하게 닦여져 있었고, 어 그리고 바닥은 따뜻했어요 첫 느낌이 어, 당연히 아직은 3월 초기 때문에 난방이 어, 안돼 있는 맨바닥에 그냥 실뢰화가 없는 경우에는 또 남의 집에 신뢰를 사람이 사는 집에 선뜻 권하지 않으면 선뜻 신고 들어가는 것도 신뢰인가 싶어서 이제 양말 신은 그냥 발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첫 느낌이 바닥이 찹찹한 집하고 첫 느낌이 밤에 그래도 뭐 집을 내놓은 그동안은 밤에 난방을 좀 틀어서 들었었는데 바닥이 냉기가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 뭐 덥지는 않더라도 따뜻하거나 그냥 냉기가 안 느껴지는 정도의 바닥 느낌. 그러면 집을 돌아보면 오히려 아늑하고 집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불을 환하게 이제 켜놔 놨기 때문에. 근데 애사로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은 아, 이 집이 불을 켜놨구나. 뭐 불을 꺼놨구나. 보러 오시는 분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 그냥 집이 밟네? 이러면서 뭐 거실, 안방, 주방, 작은 방, 뭐 발코니 이런 걸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불을 켜져 있어서 환했다. 아, 첫인상이 밝고 환하고 따뜻하네요. 인상을 갖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불을 꺼도 뭐 무방하지 않습니까? 꺼달라 소리를 하면 꺼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 고객님이 보실 동안은 환하게 그냥 두시는 거죠. 환한 집인데 불을 켜놨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이제 한번 보러 오시면 집 하나만 딱 보고 매수 결정을 하는 이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게는 뭐한세 집을 세 군데 아니면 많게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약속을 연속해서 잡아서 한꺼번에 이제 둘러보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분위기가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어, 들었었는데 그 집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니까 엘리베이터 앞도 캄캄한 거예요 전별등 불이 들어올 때까지 캄캄해서 내려서 이제 움직이니까 불이 들어왔고 어,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었었습니다 들었었는데 그 집은 정말로 불을 켜야 되는 집이에요 캄캄해요 집이 그런데 불을 켜놓지를 않았어요 그 집은 이제 남서양이라서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는데 방문을 오전에 했거든요 해가 들어와도 불을 켜야 될 그런 정도의 입진데 해안 들어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찹찹에요 바닥이 얼음골처럼 뭐 그러면서 아우리 집은 겨울에 난방을 안 틀어도 뭐 당연히 단열은 다돼 있죠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어뭐 그래서 난방비도 얼마 안 나오고 뭐 이러고 삽니다 하는데 집을 팔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발바닥에 적어도 겨울이나 어, 지금처럼 초봄 정도까지의 기간에는 바닥이 너무 차가웠고 실려와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고 불은 캄캄해서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 안 하고 제가 불을 다 켰습니다 전부 불을 다 켜서 이제 보여드리고 어,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한 느낌 바닥은 좀 따뜻한 온기 뭐 밤새도록 난방 틀어도 밤새도록 틀었는지 소중에게 틀고 잠깐 끊는지 그거 안 물어봅니다 손 느낌이 아 따뜻한 집이네 이 느낌 오우, 되게 찹고 쓸렁하네. 좀 어두운 집이네. 이 느낌. 그 느낌, 첫 느낌만 어떻게 가지느냐를 이제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3년 전 영상에도 제가 이런 걸 올려놨어요. 들어섰는데, 어, 특히 자녀들이 어린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이제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어, 다양하게 이제 책을 쭉 구비해 놓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는 또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뭐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하면 책장이 근데 이제 바닥에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거죠 사녀 어, 중심이다 보니까 뭐 거실에 뭐 책상부터 시작해서 애들 뭐 뛰는 놀이기구부터 바닥에 깔린 매트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거실에 다 있는 거예요 어, 그럴 경우에는 사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책장까지는 옮기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매트 정도는 조금 걷어주시면 집을 보러 오는 동안은 낮에는 자녀들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밤엔 도로 내가 깔더라도 낮에는 적어도 집을 보러 오는 시간 동안은 거실 바닥이 좀 어, 환하네 마루가 환한 느낌이네 그 느낌 정도를 주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거실을 그냥 거실처럼 t v 를 거실에 놓고 소파를 놔두고 이랬을 경우에는 잔잔한 짐들은 싱크대 서랍부터 시작해서 수납장 안에 일단 밀어 넣으세요. 집을 보러 왔는데 일일이 나무집 싱크대 뭐 문짝 안에 뭐가 들었나? 이것까지는 잘안 열어봅니다. 싱크대 위에 잔잔한 뭐 주방 소품들, 양념병이라든지 잔잔한 냄비라든지 뭐, 어, 뭐 수납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밑으로 좀다 넣으시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까지는 우리가 꼭 훑어보잖아요. 발코니에도 막 빨래가 막 바구니 철철 넘치도록 담겨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세탁기 안에 다 던져 넣어버리세요. 눈이 안 보이게. 진짜 우선은 손님 집 보러 온데 급하다. 빨리 해야 될 세탁물이다. 아직 세탁 못했다. 세탁기 안에 일단 던져 넣으세요. 세탁기 문 닫아 놓으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시고 침대 위에 입을좀 반듯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행가에 구석구석 옷이 많이 늘려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옷걸이에 걸어서 정도내가 걸어두신다든지 아니면 붓박이장 안에 좀다 밀어 엿는다든지 덕지덕지 덕지 몇 급으로 그냥 현가 위에 옷을 또을치고 침대 위에 옷 던져놓고 이런 일들은 없도록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현관에 딱 들어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는데 최소한의 짐으로 깔끔하게 아이 어, 집은 첫인상이 어 정돈되어 있고 집이 넓어 보이네 요 정도 느낌은 들도록 해 두시는 게 정말로 좀 도움이 됩니다 집 파는데 그리고 공실인 집이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와 맥힐레 정도 그리고 입주 청소를 좀 해두세요. 어차피 파실 것 같으면 그돈큰돈안 드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해서 내 집을 좀더좀싼 가격으로 자꾸 디스해가지고 파는 것보다 입주비 청소 정도를 좀더 드렸지만 집을 더잘팔수 있는 조건이 되면 첫인상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정도 미리 손봐 두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러고 이미 전등을 뭘 이렇게 몇년 살다가 보통 세입자가 나가고 집을 팔지 않습니까? 불을 켜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전구도 좀 밝은 걸로 갈아놔두시고 그 정도는 정말 챙겨놔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세입자들이 살다가 나간 집은 성수 안돼 있는 집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광이 나도록 어, 과탄산소다나 가성소다 이런 거 뿌려서 이렇게 행주로 싹싹 문지르면 기스 안 나게 깨끗하게 정리되거든요. 타일에 묻어 있는 찌든 기름 이런 것도 그 가성소다 묻혀갖고 닦으면 다른 세제 필요 없이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묵은 그 때들이. 어, 욕실도 마찬가지고요. 어, 욕실도 그 실리콘에 곰팡이가 쓸었다. 그러면 락스 원액을 휴지에 묻혀서 조금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휴지를 붙여두세요. 손 조심해가 장갑 잘 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곰팡이는 다 탈색이 다 돼서 하얗게 깨끗한 실리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조치도 좀 해두시고 가성소다로 세면기나 이런 데찌른데좀 닦으시고 욕실 같은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에 샤워 부스 유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있기 쉽습니다. 그 유리 깨끗하게 닦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납장에 유리문 있는 건 그것도 깨끗이 좀 닦아 두시고 그 정도만 해 두시면 집을 보여드릴 때 훨씬 깔끔합니다. 어 정말 어, 집을 보여드리러 가면 제가 안타까운 집들이 정말로 꽤 있거든요. 아,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챙겨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사모님 좀 이렇게 해놔 주시죠, 저렇게 해놔 주시죠 하면, 또 혹시나 자존심 상해할까봐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은 못 드려도, 혹시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집은 내가 언제 보여드렸나? 집이 어두울 때 손님이 왔나? 아, 그러면 조명을 좀 켜야 되나? 어, 너무 차봤나? 난방은좀 켜야 되나? 요런 거 한번 챙겨보세요. 거실에 너무 짐들이 많이 나와 있었나? 집할 동안은 일단은 좀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자주 안 쓰는 물건들 우선 안에 다좀 집어넣고 매트가 깔려 있었던 아동용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아동용 매트를 걷어서 조금 저쪽에 있잖아요. 왜 우리 그 대피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나 이런 데 조금 넣었다가 뺐다가 번거롭지만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정도만 하셔도 집팔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레전드 3,149세대 여기에 아파트 쭉 안내 다니면서 느꼈던 소감을 집을 좀 빨리 팔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리하시라고 올려봐 드립니다. 음, 레전드에 좋은 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롱부동산은 뭐 재개발 뿐만 아니라 상가 전문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란지 아파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매물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시면 또 깊이 있는 상담해 드릴 거고요. 우리 집이 또 빨리 안 팔리는데 소장님 어쩌면 잘 팔리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 진심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퇴근을 조금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